여기 이 찌로 이까? 어느 음. 중국식 당? 네, 어느 홍콩 요리 먹어요? 여러분 홍콩 음식 먹었어요? 한국에서? 아, 아직 안 먹었어요? 이제 맛집 찾아봐요. 짠! 홍콩 전통 원탄연 오! 이거 제일 오리지널 어? 아. 있어요. 이거 진짜 홍콩 유명해요 이거 어렸을 때는 항상 항상 엄마랑 같이 먹어요. 에이, 이거 완전 스타요. 좋나 I've ordered small, so I can eat. One talk, one t e a 여러분 먹어봤어요? 홍콩에서 최고 최고 고기 이 동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이어트 중이에요. 다이어트 중 고기, 다이어트 중 동물. 어렸을 때 먹은 고기 음. 이거 짠요 간장 맛 홍콩 맛 아니에요, 간장 맛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이거 논노 오케이 돈 올더 디스. Hot dog. w a j a o m n o 여기 근처에 hot dog 없어요. 면동에 갈까? 면동은 저 생각에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. Wait. 아, ah, 면동 가까워. 면동에 갈까? 걸어서 가면 20분. 그럼 걸어서 가자. That's pretty close. It's a good weather. Let's just walk. Um. This way, there, y o r e e young boy. Oh, you t o t a here. Yang Plaza, Yang Plaza, y o n dog. Wow. Or well, actually more than I thought. This is the entrance to Myeongdong. Here is o 다 e t 사람 r 나서아 e 기 o r 안녕하 o 요 l e from other p e o l e here's m y h e This is uh, matcha cheese. 없어요, 3번, 어, 3번 4번 어, n 아, 번, 번번없없요요2 번, 2 번, 2 번도 없어요? 아니 있어요. 그럼 a 음번 주세요. n i 드릴게요. v a n i 네. 혹시 치 v a n i v 스 같이 있으면 더맛있어요 어, 기본적으로 케첩에다가 아 케첩 라면 먹있어요더 맛있어요 케첩 라면 먹어요. 음, 치즈 파우더, 아괜찮나요 그냥 이런 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이거 한국에서 제일 국민 허그다그. 와우. Wow, look at this. 저는 o n i 리에서 m 그 m a 제 i 맛있 all h o g g e d c c h e e s e Thank okay. you. Oh K-style h u b An Andong Haseyo -ha huh? a n d o n Haseyo a n y o n h a s <laughs> y o <laughs> I thought this this like 이런 거안 해요. Oh.